강요인 기자 네,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된 김용 부원장이 이틀 연속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부원장은 지난해 대선 준비 과정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과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 4 7 0 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김부원장과 함께 이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도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올랐습니다. 검찰은 유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로부터 2014년 정 실장에게 5천만 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걸로 알려졌는데요. 여기에 더해 검찰은 남 변호사가 정 실장과 김 부원장의 유승비를 대신 내줬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. 이에 대해 김 부원장은 그들의 진술 외엔 어떤 증거도 없다는 입장이고, 정 실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구